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지난 지난 시간에 해왔던 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 숫자들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상담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에는 수리사주에서 사용되는 수라는 것은 자첫 번째 운명수 한번 적어보자고요. 인 년수, 천년수, 인운수 이번에는 망자수. 이번에는 기신수. 이까지 우리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숫자들을 오,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서? 이거는 아, 인운수 인운수, 인운수. 다이 숫자들이 어디에서 탄생돼서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인위적으로 아무 논리도 없이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인간을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겠죠 인간을 풀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것이 살아가고 어떻게 운용되어 갈 것인가를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는 당분간 접어놓고 그러면 천부경의 원리에 따라서 천부경 6의 비밀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의 세계 영원으로부터 영원의 세계로부터 우리는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한다. 자 인간이 우리는 죽으면 여기서 우리가 복잡한 가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계운기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는 거대한 사계운기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것이 바로 귀신세계인데 귀신세계는 그냥 한 가지 인간세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복잡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경계가 있다. 우리는 사계라 했으니까 무조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가, 첫 번째 세계가 우리는 망자 세계예요. 자, 망자 세계라는 것은 인간은 죽으면 무조건 망자 세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망자 세계에서 우리가 별 탈이 없고 인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다음 생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영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천궁이라고 한다. 이것을 천궁세계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지 못하고 누구말따나 재악이 많다든가 재업이 많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다시 심판을 한번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궁세계라고. 네. 이것이 화궁세계라고 한다. 하궁세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망자세계에서 어떻게? 탈옥을 한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구천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탈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무조건 영혼이 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궁세계에 와야만이 이렇게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도라는 것입니다. 천도라는 것이고. 이것의 수레바퀴들이 우리는 윤회수레바퀴라고 한다 이것을 윤회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는 절대 없다는 거다 누구든 이때까지 한명또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은 천도가 되게 되면 이 영혼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영혼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태어나고 죽으면 여기에 가고 이런 굴레 속에서 작용하는 <웃음> 것이 영 다르겠죠 자 예를 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 인간과 내 영혼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내 인간과 내 귀신하고 작용하는 거이 모든 작용도가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 때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다 어떻게 이거 한개나놓고 모든 것을 다풀수 있겠나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짓말 구릉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풀어왔던 수를 우리는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 영혼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인간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탄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운명수로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주를 사용하느냐는 거죠 이 운명수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주어지는 이 운명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저 옛날에 요혼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주어진 수. 이것이 바로 운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누가 풀까요 운명수를 가지고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죽게 되게 되면 이 망자세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죽은 사람이 망자색으로 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다. 그제 이것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망자수로서 푼다. 이것을 망자수로서 푼다. 그러면 하궁세계에 가는 것도 망자수로서 풀겠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망자수는 여기서 가는데 이 구천 세계에 간 사람들은 이 망자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탈옥을 해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천 세계를 푸는 것을 우리는 귀신수로서 풀게 되는 거야. 이것이 귀신수로서. 풀게 그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해? 천궁 세계에서 저 천도가 돼서 영원 세계로 가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를 우리는 인연수라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운명수는 인간이 인간이 영혼 세계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수를 운명수라고 하고 인연수는 어떻게? 이 천국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연의 법칙을 우리는 인연수라고 자, 이거는 두 개는 조금 이따가 해놔놓고, 여기서는 이제 망자수는 인간이 죽음으로서 오는 망자수가 되는 것이고, 이 구춘세계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지 망자도 모르고 모르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귀신수로서 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두 개가 남았다. 천연수는 어디 있고, 인연수는 어디 냐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인연의 법칙 첫 번째 인연의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천연수라고 한다 이천연의 법칙은 각자가, 각자가 인연의 인연수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런 인간들의 상호, 인연관계를 푸는 것을 천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 영원의 세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인연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연수로서 이것을 푸는데 천연수는 어떻게? 일반 사람을 푸는 것이 아니라 혈족을 푸는 것이 인연수예요. 천연수예요. 혈족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부모를 만나는 인연. 부부를 만나는 인연. 자식을 얻는 인연이 우리는 3대 혈족, 천년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는 가족이나 친족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천년수로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인연의 법칙 살아가면서 천년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만남의 법칙이다. 이거는. 이것이 우리는 인연의 만남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인운수라고 푼다. 이것이 인운수다. 인운수는 이런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인운수가 주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인위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만남의 법칙. 그러면 나는 일과 만나, 사람과 만나는 인운수도 있고, 일과 만나는 인운수도 있고, 사건과 만나는 인운수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푸는 모든 숫자들은, 여기서 푸는 모든 숫자는 철저한 논리와 이론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풀어나가는 것이 이 수리사주의 근본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영혼의 법칙,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이 되는 이런 운명수는 이것을 우리는 사주로 풀게 되는 거예요. 사주로 풀게 되는데 여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낙가 낙가 반만 가지고 푸는 거다 낙가 반만 낙가 반만 가지고 풀게 되는 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낙가밤만 가지고 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연월일 낙가밤이라는 거다 왜? 지구상에 태어나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지구 삶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법칙을 적용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자시축시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푸는 데는 이런 아무리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법칙은 어떻게 수리 법칙은 수리 사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풀수 있어야만 이 되는 것이 그래야 학문이다. 그죠? 그래야 죠그 이론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 영혼의 세계에서 낮과 밤을 가지고 있는 사주로서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망자수를 한번보 자. 망자수를 우리는 망자수라는 것은 우리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태어날 때는 내 부모로서 태어났지만은 죽고 난 뒤에는 이거는 부모가 되는지 자식이 되는지 인생 강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인연법이다. 그러면 망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망자수는 이 망이를 기준을 해서 푸는데 망이를 기준을 해서 푸는데 여기에는 시간은 밤만 고려한다. 그렇게 망자수에는 낯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밤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인간의 영혼이나 영혼의 영혼이나 귀신의 영혼이나 영혼은 똑같다는 거다. 이해 되지 하나는 몸뚱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고 내 순수한 영혼이고 인간은 어떻게 몸까지 있는 것이고 귀신은 어떻게 몸뚱아리가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다. 그쵸? 그러면 귀신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잡아가요? 경찰이 잡아가지. 귀잖아 그러면, 망자는 죽으면 누가 잡아갈까? 저승사자. 그렇게 저승사자가 잡아가는 거야. 그러면 저승사자는 벌금 대낮에 올까? 캄캄한 밤에 올까? 여러분들은 항상 밤에 오게 돼있다 그거는 자연의 위치는 마찬가지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밤을 왜 기준, 낮과 밤을 구비를 안 하고 이렇게 왜 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밤에 오는 것은 어떻게 해? 우리가 인간이 죽음으로 갈 때는 죽음으로 갈 때는 인간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떻게 이 사업이나 장사를 할때 오늘 경찰들이 어떻게 해? 오늘은 저녁에 음주운전 단속하러 간다 이렇게 딱 되게 되면 경찰은 들 누구를 잡아오겠어요? 전부 다 음주운전만 잡아오지 그 다음날은 가가지고 어떻게 해? 우리가 미성전자 출입금지 해갖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 처음부터 미승인자 출입금지만 잡아오는 거야. 그럼 지금은 제가, 저, 서울지검에서 하는 거는 먹고 미투, 미투만 처음부터 잡아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망자가 같은 날 죽은 사람은 제업이, 같은 제업으로 죽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같은 제업으로 죽게 되는 거 원리는 조금 이따 더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 망자가 이런 제업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망자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심판이나 마찬가지다. 심판은 누가 한대? 하느님이 할까? 부처님이 할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어졌던 이그 누구말따나 수행을 많이 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염라대왕을 봐왔다는 거다. 그치? 그러면염남대왕 심판하는데 자,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 일로 직행할 것이고 조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경고를 주갖고 일로 갈 것이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어떻게? 몽둥이를 맞고 일로 갈 것이고 그치? 그런데 몽둥이 가지고 패도 안 되는 사람은 일로 하국으로 보내는 거야. 니는 도대체 응? 구제, 불가능이다. 구제, 구제 불가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 구제 불가능인 사람 되게 많다 그 증인은 구제 불가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로 했다. 구천세계로 갔다는 것은 자 내가 잡혀가다 보니까 어떻게? 무섭다 이말이 그치? 지우깍하고 무섭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어디로? 이 구천세계에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도망가 봐야 또 구천세계 빼고 못간 거야. 그러면 이 구천세계에서는 어떻게? 해? 이제 사자들이 잡아오는 거야. 이 사자들은, 이 망자가 잡아오는 사자들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이 천주경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로 재밌는데, 근데 그까지 이제 강의할 시간이 없어고 못하고. 자, 이 구천세계에 가게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어떻게? 여섯, 여섯 명의 대왕에 의해서 이 사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게뭐 신의 세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잘알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우리 하다 보면 전하 지와 이는 이렇게 딱 해갖고 용왕 그렇게 하늘에 칠성왕 어 칠성왕 산신 응 어? 용왕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다 풀면 나중에 그까지는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인데 풀고. 어? 그래서 우리는 터지신도 있고 원원신도 있고 이렇게 다 분리돼 있어요. 자, 이런 신들의 신들의 세계에서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그 위에는 여기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는 각 지역에 어떻게 치안센터로 지역치안센터에서 지역치안센터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여섯, 여섯 명의 우리는 어떻게? 신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요. 그런데 여기서 타옥자들은타옥신들은 탈옥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경찰에 쫓겨가는 거지. 숨을 지내야 된다. 어, 뺑손이다. 그지? 그럼 숨을 지내야 되는데, 어디 숨을까? 사다리 잡아오는데 숨을 방법이 없잖아. 자, 그래서 사람인데, 침투를 하는거예요자 그러면 이 구천세계에 있는 신들은 자 여기 있다. 여기 실질적으로 똑같이 네개 네 분류가 있는거야. 나중에 빨개면 여기는 우리는 빙기가 있고 여기는 신병이 있고 여기는 신기가 있고 여기는 올바른 무당이라는 것이 있다. 네, 되지? 자, 그러면 이 9천 세계에 있는 얘는 신들이 여기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망자 수가 없으니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실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기신수로부터 풀게 되는. 이 기신수는 이 기신수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푸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그럼 예를 들겠고 여기에 신병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하는 행동과 이렇게 직접 관찰에 의해서 상담과 관찰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를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있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저번에 받으셨죠. 예. 그, 그것을로 하고 귀신수를 푸는 그러면 귀신수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운명수에서 우리 풀 때는 운명수 3, 4, 5, 6, 7, 8, 9를 풀거그제 인연수에서도 3, 4, 5, 6, 7, 8, 9를 풀고 그 다음에 망자수에서도 3, 4, 5, 6, 7, 8, 9를 풀고 귀신수에서도 3, 4, 5, 6, 7, 8, 9를 풀고 여기서 천년수에서도 3, 4, 5, 6, 7, 8, 9로 풀고 여기서 인연수에서도 3, 4, 5, 6, 7, 8, 9로 풀게 된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원리를 이렇게 쫙 가면 실타래같이 쫙 풀리게 되는 거예요 실타래같이 풀리게 된다 정말일까? 정말로 실타래같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3, 4, 5, 6, 7, 8, 9가 도대체 이것이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한 것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자실금 우리가 중요한 거은 인원수는 숫자풀이 인연법에 의해서 풀리는 거고 운명수는 운세감정법에 의해서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년수, 인원수는 우리는 어디서 풀었다고 그랬죠? 주민등록번호 푸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설명할 간략하게 해놨다. 그지? 거기서 지기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다 자, 천연수는 우리 주민연주 방법에서 우리가 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는 한 해보죠. 자,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잡다단한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도 풀어야 되고, 운세도 풀어야 되고, 인연도 풀어야 되고, 우리는 두 번째는 어떻게? 두뇌도 풀어야 되고, 심리도 풀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진로도 풀어야 되고, 재능도 풀어야 되고, 학습도 풀어야 되고, 네 번째는 어떻게? 궁합도 풀어야 되고, 결혼도 풀어야 되고, 우리는 태길도 풀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장사 운도 풀어, 장사도 풀어야 되고, 사업도 풀어야 되고, 이런 인연법도 다 풀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푸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전부 다 3, 4, 6, 7, 8, 9를 따오지 푸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연으로 어떤 방법을 하고 나는 어떤 복을 얻어서 내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작게 벌 것인가? 이런 것도 차근차근이면 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공부를 할수 있는 머리가 될 것인가?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시기에는 공부가 안될 것인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심리가 있으만 내면 심리도 있고, 섭성 심리도 있고, 인간 심리도 있는데, 지금 행동하는 것은 어떤 심리로 작용해갖고, 어떤 영향을 미쳐갖고, 어떻게 심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이것이 됐을 때는 어떤 병으로 전이가 되고, 이것을 치일할 때는 어떻게 치일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래. 그러면, 인간에게는 엄청난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오행이나 종류가 아주 다양한 종류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간단하게 놀지 위해서 우리는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운세감정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것은 우리는 숫자풀이 인정법으로 이것을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담을 하다보면 참 여기에 많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병이 걸리고 업장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을 작용들이 굉장히 많다. 자 우선적으로 이것이 있고 자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잡아요.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운명수에 적여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업장이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 업장은 우리는 운명수에서 푸는 것이겠지? 자, 그러면 인연수에서 푸는 업장은 뭘까? 이것을 업연이라고 푼다. 그제? 이것을,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인연의 법칙에 사람으로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업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타고난 운명적으로 음? 괴롭히는 것을 업장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인간이 죽어서 조상들이 나에게 미치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것을 우리는 바로 엄낭이라고 했다. 아직까지 내가 상세한 걸다못 풀어줬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엄낭이라고 그랬는 엄낭, 엄랑. 엄낭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이 엄낭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망자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엄낭 다섯 가지. 와, 엄낭 다섯 가지. 자,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귀신들은 어떻게, 이 망자는 엄낭으로 우리가 괴롭히지만, 이 귀신은 어떻게, 뭐 갖고 괴롭힌데? 아이, 지바라. 업덩이액덩이세 번째, 액돌이가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괴롭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작용을 안 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상호자, 수레받기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것이 완전히 선을 잘라갖고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자 전세에 가지고는 업연도 끊어 버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업장도 끊어 버리고 이 망자들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업랑도다 털어버리고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액돌이 업동이들이다 방어를 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복잡한 실질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많죠. 그래서 그 괴롭히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거잖아. 그지 이것 플러스 어떻게? 이고 하는 거다. 고. 고통이다. 고통. 이것 플러스 이것이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나와 상관이 없이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와 관련돼 갖고 이런 망자들의 영향을 망자의 영향을 우리는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뭐랬어요? 응? 49제 이 사람들의 업장을 우리는 이것이 4구제다 49제로 해서 일곱 번 제사 지는게 아니라고 했대 자 여기 거는 우리는 제 억, 억보, 인간을 틀어주고 이 망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나에게 인간이 천국으로 가게 되면 인간하고는 완전히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인연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자 두번째는 이렇게 못 가는 사람들 이 하궁세계를 가가지고 다시 심판을 받을까 아니면 정말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할때 여기서 다시 와갖고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하는 행사가 우리는 천도제예요 이것은 49제고 이것을 우리는 제악이 64가지 아, 49가지 제업 49가지 제악 64가지 지옥 81가지 공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천도시켜갖고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에요. 그러면 망자는 일로 보내는 것이 49제고, 천도가 못 돼갖고 남아있는 우리 조상들이야. 이것을 우리는 천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천도제라잉. 그게 그러니까 천도제가 인간을 위해서 하는 천도제 아니다잉. 인간은 복주고, 명주고, 복주고 하는 것이 천도제 아니다 자, 세번째. 구천세계 떠돌는 것은 뭘까? 구천세계는 내 조상도 아니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몸에 붙고, 정신에 붙고, 막 이런데 골치 아프게 이래 붙어온 것들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귀신태치라는 거다. 귀신태치. 이것이 바로 우리는 테마라는 거다. 그제? 테마의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천도자라든지 4 9제 해갖고는 되는게 아니야 이 귀신하고 붙어갖고 귀신을 치 내는 것이 우리는 이 템하고 우리는 귀신 퇴치법이라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을 치 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보이지도 안하는 이 부분들이 아주 꼬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 사십구제라는 것은 망자가 빠르게 이렇게 천도되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사십구제는 두 분, 세을 하는 게딱한번 하는 것이고 하궁세계는 우리가 꿈속에 나타나는, 나타난다든지 우리가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이, 이 조상들이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이해방놓는이 조상들을 우리는 천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천도제라는 거다 그럼 이 존도제가 이렇게 빛을 갖고 다시 이제 인간과 상관이 없는 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천세계에 있는 이런 기들은 인간에게 자꾸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천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일까? 이거는 귀신을 퇴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는 종기,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귀신이 돌리는 것 잘못 알아고 기도를 듣는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종기에 빠져갖고 이게 엉뚱한 귀신들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어디가? 명상을 잘못해갖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 네 번째는 기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은 이런 집착이 강해서 이런 것도 생기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자 기도를 잘못하게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는가? 뭐 때문에 해요? 기도 뭐 때문에 해요? 기도도 모르고 뭐, 기도 말도 모르고 뭐. 기도라는 건 없을 때 <웃음> 어? 예, 복지원 명주가 아니고 소원 어?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잖아 그러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힘들 어렵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선 나에게 지혜를 내리는 것이 기도다. 지혜를 내리는 것이 기도다. 자 종교를 가게 되게 되면 이 이들만 종교들이 어떻게 되게 되면 음마다 어떻게 하느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인데 인간이 자꾸 인간은 절대 하느님도 될수 없고 옥강사도될수 없고 부처님도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이 하느님이 되려고 여기에 종로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세뇌라는 거다. 두뇌가 세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없는데, 부처님도 없는데, 사람을 보고 하느님이냐? 부처님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두뇌가 거기에 종속이 되고 세뇌가 되면서 우리는 귀신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명상을 잘못하면 명상 무엇 뭐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되는 그래, 그치 명상 못해 도토라고 도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지 명상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명상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뭔가 얻는 것이 맞는 것이냐 착각을 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막그 명상 속에서 이 두뇌 속에서 상상과 공상과 망상으로 자꾸 이어 받아보니까 두뇌가 어떻게 공상과 허상과 망상, 이래가 바로 허주가, 허주를 내인데 갖다 앉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치로 한다고 이렇게 한다, 그지? 기치로 하는 사람이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일반 사람들이, 사람이 이런 기를 운영해갖고 내가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두 시간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조금만 하다 보면 못 하더고, 그지? 여러분들이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게 되면 한계보다 지금 못한다이 말이야. 그런데 기의 힘을 자기가 힘이 드니까 어떻게 외부에 뭔가 무엇이 있는 향 도와주게 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뭔가 좋은 것이냐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치료하는 사람은 대부분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일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기신의 기신의 힘으로 이렇게 기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반 음, 음? 귀신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이런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가 귀신이 덜 예쁠 수밖에 없다. <웃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집착과 침념에 따라서 <웃음>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우리 무당의 길을 많이 선택하게 됐지. 무당이라는 것은 뭘까? 내가 뭔가 돌을 태우고 뭐 힘을 이세게 되면 내가 맹도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집착과 집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귀신이 달라붙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귀신 이런 구천 이건 전부 다구천 세계에 있다고 그랬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천 세계가 있다 천도가 안된 귀신이 됩니다 천도가 된 귀신은 자기가 습과 길을 다 털어뜨리고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천도가 되지 않는 구천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인간에게 붙을락 하는데 내가 집착과 요구와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홀라닥 갖다 붙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그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여기에 구천세계의 귀신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나라는 인간의 존재와 이라는 귀신의 존재가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두 가지 삶. 어제면 그냥 한개더붙이으면세 가지 삶. 언제부터 하면 그러면 아침에 행동하는 거, 아침에는 이 신의 이 기신에 의해서 작동되고 점심에는 이 기신에 작동되고 저녁에는 이 기신에 작동되고 우리는 뭐라다 그것이 바로 빙이라는 거다. 그것이 바로 빙이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갖고 우리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럼 이것이 다 잘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다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수를 가지고 이렇게 풀게 되게 되면 처음에 우리 상담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이 심각하고 우리가 상담으로 가야 될 거잖아. 그죠 우리는 상담의 순분이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상담에는 우리는 상담에는 우리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지 자 우리 다섯 가지 한번 보자 힘들고 두 번째는 어렵고 세 번째는 고통스럽고 네 번째는 궁금하고 다섯 번째는 판단과 결정을 못해서 그렇다 그지 궁금하고 판단과 결정을 못한 것들은 이 운명수에서 이한 분자 한 분자를 분야, 묻는 질문에 자기가 궁금한 것에 나는 답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은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그쵸? 그러면 제일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힘든 사람들은 어떨까? 무엇이 힘들까? 힘든 사람이 뭘까? 힘, 못뭐 때문에 힘들까? 경제적으로 힘든 거야? 일적으로 힘든 거야? 사건, 어? 사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는 생활이 어렵다고 그랬지? 자, 이것이 생활이 어렵기 위해 돈이 없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힘든 사람은 하는 일과 사건, 사고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자,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거죠, 그제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상담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이런 상담을 하면 운명적으로 먼저 푸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제일 운명수 갖고 먼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게 만든다. 이러면 두번째 자, 여기서 운수를 풀고 이두 번째는 사람이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인연수로서 풀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다. 나는 이런 조건하에서 힘들다 하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일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 때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힘들게 만든다면 인원수로서 우리는 다시 상담해 나가는 거예요 자세 번째 이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이 보이지도 않은 이상한 것이 힘이 이에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우리는 뭐 갖고 풀어야 되겠어요 자 이거 갖고 풀까 이거 갖고 풀까 자 여기는 우리는 하나는 망자수로서 이거는 하나는 귀신수로서 풀어갈 수 있겠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귀신수는 내 몸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아까 제가 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귀신수로서 이것을 상담을 해 나가야 되고 이해 되시지 자 망자수는 우리는 이거는 조상들이다 조상들에는 우리는 줄이 어떤 줄이 있다고 그랬지 네 가지 줄이 있다 했잖아. 자, 여기서 우리는 칠성줄이 있고 조상줄이 있고 귀신줄이 있고 또 인연줄이 있다.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닌 다른 거 아주 고약한 것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내 몸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귀신수로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어, 망하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칠성줄과 조상줄과 귀신줄과 인연줄로 상담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하다가 어떻게? 그것이 일치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결정되게 되면 귀신과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귀신 퇴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와 갈릴 때된 때는 어떻게? 조상풀이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돼 있을 때는 인연풀이 해야 되고 이것과관련돼때는 우리는 어떻게? 아이것과 관련돼서는 인연풀이 해야 되고 이득과 관련돼 있을 때 우리는 업장풀이를 해야 되는 거야. 도착오차열. 자이 인연과 사람에서 인연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어떻게? 인연풀이를 해갖고 풀어내야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가갖고 잘못된 것은 업장풀이를 해갖고 우리는 풀어내야 되겠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힘들게 되면 조상풀이 해갖고 풀어내야 되겠지 이것과 관련돼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귀신풀이를 해갖고 풀어내야 되겠죠 이거는 철저한 이론과 논리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궁금하고 우리가 내, 내 앞으로 뭐하고 이런 거할 때는 이 운명수만 갖고 푸는 거예요 사람이 엮여 있을 때는 인연스러워서 풀고 이것이 고약한 것이 풀었을 때는 이 귀신 수로서 풀고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는 대부분 다세 가지는 대부분 다 인연과 이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나머지 궁금하고 어? 판단과 결정을 못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 운명수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정말로 명쾌하게 풀어냈지. 예.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푸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게 다 못하고 또 다음 시간부터 예. 업장풀이는 어떻게 정확하게 해가야 된다. 귀신풀이는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또 절이기 때문에 절에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절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궁금한 거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강의를 너무 잘했다는 소린데? 네. 너무, 너무 잘해보고 질문이 없대요. 예. 야 그래서 지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 한 것은 이 수리법칙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큰 줄거리를 풀어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세하게 상담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제. 순부는 우리가 운명수부터 먼저 상담을 하고 인연이 걸리있으면 인연수를 부과를 하고 인연수가 아닌 고약한 일과 사건 이런 것들이 걸리있을 때는 이것이 망자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문제 이런 것일 때는 귀신수로 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몽땅, 내 안다고 해서 이것을 몽땅 한 사람인데 이야기하거든면 이거는 상담 중에서는 꽝이라는 거 것, 꽝. 그죠그 사람은 그 관심 없다. 이 사람이 이거와 이것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와 이것이 관심 있는 것이고, 이거와 어떻게, 이거와 관심 있는 거고, 이거는 아 관심 없고, 나는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 그러면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만 상담하는 것이요. 이거와 관련된 사람은 여기서 이것만 관련하는 것이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담하고 나면,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여기까지는 합시다. 자, 우리가 상담 100번 하면 많아? 응? 여러분 상담하고 힘들다 하면 많아? 어렵다 하면 많아? 그래도 부적장사 할 거야? 부적? 그거, 그거는 사기다, 사기. 그럼 이런 바깥할 거가? 그것 또한 사기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러면 뭐 할까? 또 천도제, 천도제는 우리, 천도제 하랄까? 천도제는 아까 한다고 했잖아. 천도제는 무엇 뭐 때문에 하는 거 배웠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굳닥까 앞에 그 인후도 모인는데 그건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개혼이다. 그치? 개혼이면, 이건 어떤 개혼이가? 운을 여는 것이가? 응? 그는 운을, 운을 여는 것인데, 구대 갖고 운이 열리겠나? 열릴 수도 열릴 수 있나? 그건 네. 소원 비는 거지. 여는 것하고 다르잖아. 열면 어떻게 열어야 될까? 아, 이야기 했잖아. 천문을 열어야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길을 갈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그것이 겨운이지아이참벌뭐그담고 공배가 그핫공부했네자 <웃음> 두번째 꼬약한 것이 오면 우리는 막아야 되잖아 막는 것은 뭘까 이것이 바로 방풍이잖아 그제 꼬약한 거 오면 막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있다 내 몸을 친다 보는거 사고를 유발해 갖고 내 몸을 상처를 낸다든가 이렇게 내 몸을 다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되잖아. 그럼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 뭐랄까? 호신술이잖아. 호신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도전해고내 몸을 해치려고 하면 호신술로 이기지만 은 보이지도 안 하고 내 운명적으로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해 이것이 바로 우리는 호신법이다. 호신법. 이 호신표는 뭔지 알죠? 자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남의 도움을 모두 다 받고 어떻게 하겠노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남은 옆에서 도울 뿐이지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니야 천하에 누가 해결해 주겠노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겠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남을 믿을 수도 없는 거다, 이게. 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옆에 귀신이 붙어있으면 귀신 딱 떼주고, 나머지 귀신이 안 붙인 건 지가 해야지. 남이 어떻게 해주나? 남이, 그거 저거 집에 가있는데, 누가 그 귀신 막아주러 댕긴다, 이 말이고. 그거 막아준다 했었고, 내가 해결해준다는 것은, 그거는 100% 거짓말이다. 그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몽땅 다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우리는 개운. 그죠? 여기서무뭐 할까, 지가? 할수 있는 거야? 개운 기도다. 이기도법이 이것이 필요한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것을 일을 해, 뭐 어떻게 처리, 처단을 해놔놓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 마지막으로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해결 해결하는 거야. 아, 귀신 떼놓으면 뭐 많아. 또 갖다 붙이뿌면 헛빵아 거에요. 아무리 방평을 잘하고 아무리 호신을 잘하고 아무리 귀신 퇴체를 잘했다도또 갖다 붙이뿌면 되는 그거 무슨 방법이 있겠노. 그치? 그래서 죠그 우리는 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도 대단히 중요하지. 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못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먹고 살되어 만들어져야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힘안 들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족 불화 가정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스트레스가 빡쌓이고 내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이 명상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수리사주가 나아가는 길이고 학문적인 근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어느 사람이든 완벽하게 논리가 이론으로 이 풀어가는 솔직히 말해서 신기의 비법이지 세월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전 세계는 수리사주로서 인간을 모두 상담하게 되는 그날이 멀지 않아 올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